사설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후진 중 역과하였다면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중이므로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03나 1304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두 건의 교통상해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레미콘 타설을 위해 후진하고 있던 M 운전의 N 콘크리트 미서 트럭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 보험의 약관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약관에서는. 건설기계, 미인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용으로 보지 아니합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피고 씨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콘크리트 미서 트럭은 그 성격에 비추어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도로상에서 사용되고 있다거나 도로를 주행 중일 때 발생한 사고로 볼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사고가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탕과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피보험자의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에 해당한다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토목 작업장의 군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인한 사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은 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직무상 관계하는 자로서 위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의해 직무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가 아닌 일반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 피고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사고가 건설기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며 다만 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만 사용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전적으로 작업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 기능과 함께 교통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 기능의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 기계는 작업 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콘크리트 비서 트럭이 터널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망인을 역과하여 발생한 것인 바 이러한 경우 당시 콘크리트 비서 트럭은 작업 기계로서만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작업 기능의 수행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